어?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관장님 이거 누구예요 어, 우리 와이프인데 응. 우리 아들놈이 그렸어요 이쁘죠? 에이 뭐 그러네 아이고 <웃음> 이 그림이네 아이고 오늘 경매가 잘 돼야 될텐데 응. 한씨 그뭐예요 <웃음> 우리 와이프인데 지 아들놈이 그렸어요 이쁘지? 아이 못생겼네 깎다버려요 아, 야야야 자이 <웃음> 그림이 말이야 오늘 경매 아주 비싼 그림이에요 아이고 어이구잘 그러나요 예예예 예. 예, 한씨 뭐 하는거야? 그린걸하매요 어, 나 버리라니까, 그림은! 아, 맞아, 맞 정신을 아, 못 차려요. 차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아유 어서오세요. <웃음> 경매가 <웃음> 있다고 해서 매달이 네, 안좋셨어요 네. 네. 네. 아, 지금부터 아,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한씨 그림을 열어 네, 그림, 자, 그림. 오늘 첫 번째 경매 작품. 바로 <웃음> 이 그림입니다. 예, 예. 오, 예술이구만. 예술이죠? 천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만원. 네, 천만원 나왔고요더없습니까 응. <웃음> 오천, 오천 오. 나왔습니다. 자, 오, 오천, 안 나오면, 낙찰되는데? <웃음> 돈받으세돈 어, 돈. 돈 주세요. 돈? 예, 억아요 예, 예, 예, 예. 그림 벌레. 주세요. 그림, 와, 예수이구만. 1억이야안 <웃음> 갖고 왔는데. 아, 진짜. <웃음> 이 그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요? 해 예. <웃음> 이상하게 공돈 생긴 것 같네. 난돈 날린 것 같은데. 난이 여자가 와이프 같아. <웃음> 그러니까. 오, 희한하네 <웃음> 다시, 예, 예. 다음 경매품. 다음 경매품이요? 다음 경매. 이돈까방 <웃음> 되겠습니다. 예, 예. 가 네.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0만원, 10만원. 10만원 나왔구요. 더 없습니다. 9만원? 9만원, 당신! 야, 이 야, 합니다 진짜 엄청 매력이래. 한식, 다음 경매품. 다음 경매품은 뭘로? 한식 경매합니다. 오! 네, 이분. 6분씩 경매보다 되구요. 이런 싸가지 없는 남자. 여하명 이성태 씨중매가 가능합니다. 우리 신서티블스에 우리 이성태 씨. 없네요. 네, 내려가고요. 아, 올라가요. 네. 이분 저주받은 몸매고요. 국내 유일하게 고릴라 흉내가 가능합니다. 네. 아, 두분 지금 박물관에서 뭐 하세요? 이 사람이 노이팅하고 싶네. 난 팔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어? 시원해. 아, 뭔 소리예요? 정신 안차리네요 진짜. 아, 장매장이 왜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이게 어, 예. 좀 쓰러야죠. 예예. 이거. 아유 이게 걸리네. 깨끗이 쓰러야죠. 아이 내가 할게. 아유 제가 할게요. 내가 한다니까. 내가 한다니까. 내가 할게요. 이분 뭐 하세요? 분신사바 하는데요. 분신. 아, 분신사바, 분신사바. 어이 때 구다사이 그분이 오셨나요? 어, 왜? 어, 어, 어, 어, 어. 아, 기 동작 지문을 야겠군요 지문 찾으면 텐데. 여기. 네. 뭐하시는 거예요? 개미 태우는데요? 에? 잘 타네. 야. 소리야 지금? 이상하게 탄내 맡고 싶네. 아유, 빨리. 그럼 지문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씨, 람들 지문을 어떻 해야 되는 거야? 판초가 <웃음> 그래. 아유, 비싼 거래. 잠깐만. 저거이 맞냐? 이거 도망가냐 이거 가시야 나 이거 이지마 움직이면 다 써버리지 마자 이거는 다잘 빠르지 이거는 다잘 빠르지 이거는 다잘 빠르지 이거는 다잘 빠르지 이거는 다잘 빠르지 이거는 다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정신 차리고 하시! 예. 다음 경매 품! 다음 경매 품은... 김남대씨 경매 팀에 들어니다 자, 이분 상당히 들어 귀엽고요! 아 부끄럽 너무너무 잘 타고요! 나만 음. 봐! 자, 경매가 천원부터 시작한다, 없어요? 잠깐! 이 노래 뒷꿈에서 한것 같은데! 나두 나두 나